클래스1 0이는 어플 들어가면 저는 슈뜻님 강의를 지금 신청해서 듣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저희 일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퇴근 후의 일상 택배를 쌓야 됩니다 일본 제품을안 쓰고 싶은데 지금 기존에 구매했던 것들은 일본 제품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네요. 여다 자, 이 제품을 수리를 드디어 맡기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아주 박스를 탁월하게 선택했어. 어쩜 박스를 이렇게 딱 맞는 크기를 딱 해놨을까요? 역시 센스쟁이. 제 기존의 카메라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엄마가 사용하는 제품인데 좀 아무래도 기카기 때문에 화질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틸트 액정이기 때문에 완전 초보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진짜 가볍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촬영하는 제품은 캐논 200D 캐논 200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니 마크3 3 제품인데 카메라의 능력을 따라갈 정도의 능력이 아직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귀하게 두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포장했던 소니 NX 제품이 있었고 그리고 자 포지 필름 X70. 이렇게 있고, 니코 GR2.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일본 카메라를 좋아한다기보다 카메라 시장이 자체가 일본 제품이 거의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지금 이런 사태가 나오기 전에 구매했던 제품이랑 너무 오해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대한으 쓸만한 국내 브랜드 제품이 없어서 저도 좀 걱정이긴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저는 약쟁입니다 농담이고요 센트롬은 기본적으로 먹습니다 이게 아침에 먹는 약 그리고 이거 룬이는 제가 엄마 사드린 거고 요거 루테인 루테인도 같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석류즙 여자분들한테 석류즙 정말 좋죠 요거 맛있어요 그대로 100% 석류즙 그고또 먹고 있어요 좀 황하고 당떨어질 때 먹는 비타민 <웃음> 여러분 다들아직도유명하요 비타민 여기 이렇게 약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확실히 이 센트룸이라든지 이런 아까 전에 먹었던 뭐야 눈약, 무테인 이런 거안 먹으면 그날 좀 뭔가 힘이 안 나거나 눈 피곤한 듯한? 그런 있다. 우리 엄마가 밖에 나가있다가 다리가 다르게 물렸어요. <웃음> 여기 왜 이렇게 진짜 빨개 대박. 헉, 얼마나 긁었어? 말해도 되는데? 우리 엄마 출연해도 될까? 재활용이에요. 재활용이에요? 어제 속상거 재활용이야? 너무 아깝잖아. 네 것도 있는데 저기 안 버렸어. 내거안 버렸다고? 줄까 아니, 괜찮아. 아니야 그거 다 묻어서 버려야 돼 아니야.